대법원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우리 헌법적 가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중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그렇죠. 것이 죠자 그리고 이 판결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손해배상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불법 행위니까 배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제시대의 강제 동원 이것은 불법행위이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대가는 당연히 배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국권 풍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저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소장님 아, 2012년도에 그 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방제중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에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어, 폐소했다, 확정됐다. 근데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의 방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웃음> 정면을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죠? 네.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우리 헌법적 가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좀 읽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계되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과 방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신 게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손해배상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불법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배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죠그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제시대의 강제 동원 이것은 불법 행위이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어 대가는 당연히 배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적법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까? 다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저 케이스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 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인데 계속 보상이다, 보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혀 그렇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예.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 저 분이십니다.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우리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